안녕하십니까 12월 1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파월의장의 발언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킨 수준으로 접근 중이므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둔화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해네요 따라서 12월 금리 발표는 빅스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인 12만 7천 명을 기록했네요. 따라서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시선이 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도 오랜만에 상세를 보였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등의 종목이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다시 80달러대로 상승했네요.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시장의 활력을 불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ADP 고용보고서처럼 노동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따라 파월 의장이 언급한 속도 조절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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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금요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근원소비지출물가지수와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있습니다. 22시 30분 근원소비지출물가지수 이전치는 0.5%, 예측치는 0.3%로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2기일 공공시에는 ISM 제조 물가지수 이전치는 50.2, 예측치는 소폭 하락 한 49.8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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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you win today. Bye.